보고 엄마 이거 ة 도 catalog 오 shirt 따라가자. 뿜뿜카, 뿜뿜카. 음. 이거. 길이 없지 않 나왔어. 와 일어나 보세요 저만큼 늘 쾌가 <웃음> <웃음> 손에 다 넣으면 내가 못먹을지 알았어 비 지질거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를 우려고 <하진> 말아! <웃음> <웃음> 살려줘 이빨 <웃음> 살려줘! 야 머리가 다지 계속 t 고자 g i t 고 t i n 기기 n g 기 t 기 n 기 i tingi, t t i n 봐쟤 예. 자, 그럼 봐. 그봐 네가 알려이띠야 말도 안 돼. 난 아, 저때는 절대 못 놀라는데 <웃음> <고마워. 웃음> 기야. 나나나나나나나 써. 이것도 썰어? 응? 어, 안잘 먹겠습니다. 안 먹어? 잘 먹어. 잘먹잘 먹어. 잘 먹어. 먹어. 잘 먹어. 먹어. 잘어먹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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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필...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다큰애 같다 응. 아니, 실제로는 조그한데 보면... 엄청 작은 애가 살이